한마음축제의 개회를 선언합니다. 2022년도 염창동 주민 한마음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이 축제가 염창동을 대표하는 소중한 가치 있는 축제로 자리 잡을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.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 어로잘 아, 가리시고요 조금만 요아네아 <웃음> 네. 네. 아, 네.